여기는 경주입니다. 저희 뭔가 그때 그 느낌 아니에요? 아, 빨간색 그때 저 빨간색깔 멘투미 입었었는데 저 빨간색깔 멘투미안 입었어요. 아, 맞아요. 흰색이랑 파란색 눈이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있는데 빨간색한 줄이 딱 입었어요. 다시 시작할게요. <웃음> 카메라 좀끊어세요 <웃음> 멤버, 멤버, 멤버, 아, 멤버 의상까지 기억하는 착한 냄새. 린넨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누나들을 누나 턱 잡아버리는 듯이시 <웃음> <웃음> 이런... 되게 우리가 이거 드림콘서트 하러 왔었나? 그때는 저희가 데뷔하기 전이었잖아요 데뷔해서 오니까 되게 그 감회가 새롭고 특별하고또 저희 노래로 또 그대를 쓰는 것도 그런 거예요. 너무 좋고. 제가 근데 6학년때 아마 수련에 아 수학 여행을 왔었는데 제가 그 뭐지 학계 발표 있잖아요. 학계 발표에 MC를 봐야 돼가지고 왔다가 그 다음 첫날 왔다가. 첫날 있고 그 다음날 갔어요. 어머니랑 같이, 어머니가 데리러 오셔가지고 엄마 <웃음> 같이 경주빵을 사들고 그 뭐지? 하계 발표회 MC를 보러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, 그때가. 그리고 엄마랑 경주빵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어요. KTX를 이렇게 처음타 봤거든요. 너무 그,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. 네잘 봤습니다. 뭐, 뭐 뭐지? 뭐 이거는 뭐 스페인의 전통 주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막 이렇게 나비넥테이하고 머리 뽀글뽀글해가지고 얼굴을 엄마가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엄마 매 메... 엄마 화장품을 해가지고 얼굴이 토시옷처럼 얼굴이 화해가지고 그게 DVD에 남아있더라고요 눈 깜짝을 했잖아요 얼굴이 떠 있... 떠다녀가지고 옷은 검은색인데 얼굴이 너무 화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아, 엄청 많이 왔죠, 경주수학여행 가면 경주 간다고 맨날. 경주 제가 다 외웠어요, 그래 가지고. <웃음> 왜 h e c k out h o 사 else you're going to do. Where i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? 한기한테 어떤 사진 보고 그러시는 거지? 아. s it? 중학교 졸업사진 어떻게 찍었죠? 제가? 아, 고등학교는 이렇게 찍었거든요. 이 아, 찍었는데 중학교를 아, 어떻게 찍었죠? 아, 아, 아, 아, 아 중학교를 2대8로 아, 아, 찍었구나. 아, 맞다. 그 어떤 분께서또 친절하게 또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때 또 나름 또 깔끔하게 찍는다고 머리를 했는데 하필 또 2대8을 해가지고 그때 좀 신사답게 나오긴 했었죠. 이프 왔어요? 진짜? 이프 왔어? 오늘 왔어? 제가 오늘, 들을 거예요 이프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응원 소리를 통해서 그 많고 많은 오늘의 그 정말 정말 그 팬덤들 사이에서 우리 이프가 얼마나 큰 힘을 보여주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요 이프 화이팅! 기대할게 아, 지환호해 아, 너무 감사해 경주 주민 여러분들 겨, 주민? 경주 시민 여러분들 너무 파이팅, 파이팅 넘치시고 많은 팬분들 네 감사합니다. 팝버거 <웃음> It is 팝버거 and c h e e a 비맛 아까 내가 어떤 아이기들의 그런 막단회 봤거든 와우 wow. <웃음> 외국인은 진짜 <good. 웃음> 외국인 액티액티 <액기, 탈> <웃음> 어 believable! 오! 오! 벨큐! 오! 마이갓! 오! 어떻게 지내나? 음! 이거 안 돼? 정말로요. 정말로 전 되게 조용한, 조용한 친구였어요. 조용하고 그냥 되게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사진을 찍을 때는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원래 되게 조용했습니다. 얘가 성장 과정에서 뭔가 많이 겪었나요? <웃음> 네. 유리 왜 그런 아, 원래 원래 중...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도 조용했어요. <웃음> 친구, <웃음>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 좀 말이 많긴 한데 <웃음> 무슨 일이 있습니까? 이제 친한,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말이 많아져요. 왜냐면 재밌으니까. 재미, 근데 이제 멤버들이랑 너무 친하니까 말이 많아진 게 아닐까? 네 뮤직뱅크 경주 특집이고요 오늘은 날씨는 화창하고 좀 춥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저기 황룡사지 구층 석탑이 있어요 목탑이죠? 보이시나요? 모형이긴 하지만 일단은 어, 저희는 카메라 리허설 전이고요. 네 저기 어딨냐 지 미국에서 오시는 갱, 아 러시아에서 오신 갱스터 한번 모셔볼게요. 네. What? <웃음> 좀 방송국이 재밌는 게 저희 우리 크나큰 친구들도 컴백을 했고 그쵸. 스트로 친구들도 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기실을 같이 쓰고 그쵸. 어, 우리. 스누퍼 선배님들도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데뷔 동기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번에 도시에서네 스누퍼, 아, 수현이 형이 되게 재밌게 놀데아 수현이 형이 수현이 형재밌어요 수현이 형 좋아요 저희가 샤이니 선배님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샤이니 선배님들을 바랍니다 눈엔 너무 예뻐 좋아요 예뻐 미쳐 산수 같은 산수 같은 산수 같은 그도 좋아요. 그렇죠. 하이 선배님들 그냥 다 레전드면. 맞아요. 어떤 노래 해도 레전드. 이번 노래 진짜 좋아요. 대망인 것 저는 그 하이니 선배님 중에 방백이라는 곡이 있어요. 아그 노래. 그 노래 진짜 좋아요. 만찢남은 아니고 그냥 현실에서 약간. 만나고 싶은 남자 아 내가 너 순위가 올라갔어 왜 근데 만화라고 랬지 로맨스라는 얘기는 안 했어 너 만찐나 팁이던데? 아, 저는 만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만나고 싶은 남자라니까 만친다 아니고 형 만찐나면 만화는 좀 아니고 현실 웹툰 아니야 웹툰? 웹툰? 웹툰에서 어떤, 어떤 조석 게임? 조석 마음의 소리? 조석? 그애봉이다애봉이 없는. 어떻 생겼더라? 애봉이 약간 눈 색이 커가지고 <웃음> 이거 맞아? 어 맞아 맞아 마친남 여기 있죠 마친남 마친남 약간 그 어떤 만화냐면 그 불량스러운 소년이 약간 이제 어떤 방황을 약간 하면서 라이더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약간 방황하는 약간 그런 약간 비트의 정우성 선배님 그런 그런 만화의 주인공 지금 정우성 선배님 팬분들께서 죄송합니다. <웃음> 그냥 네, 느낌이 그렇다는 거간 아, 어떤 거친 바나나. 오, 이 친구도 만화에서 나왔는데 이 친구는 프리드로라는 만화에서 프리드로. 그태성이 친구로 나오는 친구 중에 제오 제오. 아, 네. 잉크 한번 해드릴게요. 지금 생각해서 타이밍 해가 이렇게 하는 거있잖아 이거. 한번 해볼게요. 어디, 어디서 하면 될까? 아 지금부터. 곧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제가 지금 연구해 봤어요. 3주 심쿵째. 심쿵 3 주째. <웃음> 제가, 아 제가 이렇게 혹독하게 관리한 이유는. 이 여러분들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잘생겨져야 어디 가서 떳떳이 얘기하고 싶죠 야너개 누구 좋아해? 나 이펙트에 걔 좋아했는데 너걔 못생겼잖아 이러면 되게 이빨다 상처받으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톡톡하게 가리 합니다 제발이 안 나오는데 튀어나오는 내가 더쓸게 제발 이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즐거웠고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정말 이제 꼭 이제 뭐 응원하는 가수가 아니더라도 네. 다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. 공연을 하고 나면 네. 항상 가성이 네. 좀 뭉클한 것 같아요. 네. 나티즈 느낌랄까 봐. 저 했어요 이거 미션. 했어요. 근데 찍혔을지 모르겠어요. 형? 네. 미션. 네. 네. 내몸 e 요 오늘 웃어보겠다고 했는데 웃었어요 <웃음> 이렇게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어디본 건데 중국 황제 국내뭐 중국 황제를 네.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중국 황제고 이게 상 도와주셔야 돼요 네, 네. 그러면 어 전령인 거예요. 뭔가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전령이라서 저한테 다급하게 뛰어서 전화. 뭐 적군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. 이렇 그럼 여기 짜증나요. 내가 에강 질문 확인해달라고 해주세요. 마마 쳐들어왔다고 합니다. 마마 띠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해요.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잘안 되네요.